혜빈 뭐해요? 아저 어, 지금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한테 작은 쪽지를 하나 쓰고 있는데 <웃음> 글씨가 너무 아, 지렁이 기억하는 것 같아서 어떡하면 좋 아, 진짜 어떡하면 좋죠 이거? 아뭐 어떻게 시작하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당신 알아서 <하고> 잘 해야지. <웃음> 아 그냥 제가 말해요? 아. <웃음> 네. 아유, 아 아... 이사 한번 하시고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 포켓뮤직 케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왔냐면 그 저번에 영상에서 이제 댓글 써주신 분들에게 두 분을 뽑아가지고 우리 USB 이거 USB 카드랑 카드 4장 이렇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USB 앨범이죠? U.S.B 아, 카드라기보다 아, U.S.B <웃음> 앨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노래 들어있는 어떡하죠 <웃음> 네 그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, 저는 혜빈 씨 놀릴 때가 제일 재밌어요 솔직히 아 너무 민망해요 지금 <웃음> 네, 저희가 그래서 지금 댓글 써주 원래 제가 읽고 이렇게 좀두 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다들 너무너무 진짜 정성스럽게 너무너무 잘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못 뽑겠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너무 다들 그렇게 잘 써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손수 손수 이렇게 다 유튜브 아이디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재미뽑기 식으로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? 아 근데 진짜 어느 분이 뽑혀도 벌써 뽑으려고 <웃음> 너무 빠른가요? 좀 빠른 것 같은데 <웃음> 아, 그럼 어떡하지? 아 제가 그래서 어, <웃음> 읽어봤던 것 중에 특히 뭐 <웃음> 마음에 와 닿았거나 뭐 이렇게 따로 소개해줄 만한 댓글이 있을까요? 그런 아, 아, 얘기로 되는데 제가 뭐 그분만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진짜 다 너무 아저 너무 솔직히 너무 다 감동받았어요 댓글 이렇게 많이 달려 본게참 <웃음> <웃음> 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아 진짜 그리고 약간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. 기억나는 게좀 얇고 여리여리한 목소리인데 그래도 힘도 있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. 근데 제가 그게 약간 고민 아닌 고민이었거든요. 목소리가 조금 얇고 간열인 거 같아서. 간열인 건 맞지. 아 그래도 약간 너무 그런 그렇게만 할까봐 약간. 본인이 간열인 게 별로 안 좋았나요?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. 아,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약간 고민 아닌 고민이 있었어요. 음, 스스로 어떤 약점 같은 거. 음, 맞아요, 할까? 맞아요. 약간 힘이 부족할 것 같은 약간 그런. 너무 약하기만 하다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댓글이 생각이 나네요. 음. 감사합니다.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.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, 아, 너무 감사하더라고요, 진짜. 앞으로 다른 영상에도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. <웃음> 사실 제가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 2주 동안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네.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딱 잘라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음. 남겨주신 분들이 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다 포함 을 해놨어요 될... 네. 저희가... 심지어는 외국분도 포함을 해놨어요 어! 맞아 맞아 아, 그래서 <웃음> 외국분들이 만약에 여기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여기 외국분들이 뽑힐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좀 방법이... 방법이, 크죠. 음, 방법이 마땅치가 <웃음> 않더라고요. 그래서... 해외 배송 관리가 너무 비싸더라 <웃음> 그래서 양해를 미리 구해야 될것 같은 게 만약에 뽑았을 때 해외분이 나오신다 하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이렇게 음원을 보내드리는 건 어떨지 괜찮겠죠? 라고 그분들한테 제가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. 네네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... 갑자기 안 수도 있어요. <웃음> 네. 아, 그쵸. 그렇죠. 슬프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그 한번 뽑아볼까요? 뽑아 어, 근데 앞에 왜 지금 네. 화면에 보이는데 네 개가 세트로 돼 있죠? 아이두 아, 분은 이제 유튜브 댓글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보내드릴 거고 앨범하고 네. USB 카드형 앨범하고 보내드릴 거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트위터에 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분들 두분 알기 뽑아서 알기해 주신 분들 총네개 준비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두분 뽑을게요 <웃음> 해보시죠 아 <웃음> <웃음> 어, 어떡해 야 재밌다 민망해한다 <웃음> 자 한번 74개인가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복으로 해주신 분들도 몇번 뺐어가지고 음, 중복은 제외하고, 한 표씩 예몇번 뺐어요 됐습니다. 보이시나요? 한번 잘 뽑아보겠습니다 눈가고눈가고아 절대 정말 잘 저는 것만. 진짜 어느 분이 표혀도 좋아서 아 만약에 외국분을 응. 뽑게 되면 은그분은 이메일로 따로 보내드릴 거니까 응. 그분을 이제 따로 한번더 뽑도록 할게요 외국분이 나오면 한번더 뽑고 아, 첫 번째는 한장 한 뽑았어요 네 어느 분이될지 음. <웃음> 기대가 됩니다 과연 오! 한글 세 글자! 짜자잔! 곽다정님! 돼요? 아니요. 잘 안돼요. 아니요. 앉아서! 어어! 어, 잠깐만 됐어요. 앞으로도. 아 어, 됐습니다. 예, 곽다정님 축하드립니다. 곽다정님 축하드립니다. 어. 와 저희가 곽다정님께 앨범 USB 카드와 제가 <웃음> 정말 열심히 쓴편 편지라긴 좀 약간 모한 쪽지를 보내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이제 두 번째 뽑아볼까요? 아 근데 진짜 다 주고 싶은데 어떡하죠? 다 드리고 싶은데? 게 없어서 아 진짜 다 드리고 싶어요 너무 진짜 감동 받았어요 뽑을게요 저 진짜 안 봐요 자자자자자자자자 뽑았어요 과연 어느 분이실지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요? 네. 네 방금 했던 대로 한번 포커싱 다시 한번 맞춰볼까? 제가 서 앞으로 잠깐만 요 맞아라 포커싱 너무 멀다 눈 뜯어볼게요 네 잠깐만요 보자 아 박채희님이시네요 박채희님 네. 축하드립니다, 축하드립니다. 네. 박채희님께도 똑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. 아 진짜 맘같아선다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.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겠죠. 드릴 수 있을 만한. 네 다음에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<웃음> 더 좋은 노래로 그때는 열 분을 <웃음> 드렸으면 아, <진짜>? 좋겠네요. <웃음> 열 분을 드렸으면 좋겠네요. 저기 <웃음> 그냥 제제 바램입니다. 예. 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 바램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트위터. 네. 트위터에서도 두분 뽑아볼게요. 이거 새로 닫아온 음. 거거든요. 트위터는 네 트위터는 아직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안 해주셔가지고 유튜브보다는 중간에 조금... 썼다가 아마 지우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. 예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정이 이제 없어지거나 그랬던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티를 했던 거를 빼고 열두 분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. 음. 그러면 여기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뽑아볼게요. 확 뽑았어요. 뽑았어요. 오, 이번엔 네 글자 분입니다. 로엔그린님, 로엔그린님 축하드립니다. 예 로앤그린님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. 로앤그린님께도 캐릭터 카드를 드릴게요 네 예, 랜디큐로 카드 한번더 뽑아주세요 마지막 잘 섞어서 왔어요. 마지막. 오. <웃음> 어! 또네 글자. 트위터 네 글자. 네. 유튜브 세 글자. 이번에는. 유튜브는 아, 세 글자 안나 네네네네. 음. 아 약간 짱구 아닌데 뭔가 다 이렇게 되네. 루라 루라님. 자, 살짝만 옆으로. 아야, 아야. 반대, 반대, 반대. 어. 자, 어. 예, 루라 루라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편집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. 아,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다 감사드리고요. 진짜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. 너무 감동이었고,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.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다른 게임 음악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. 한번 들어주세요. 어, 기억의 끝에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한 번씩 들어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정말 정말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. 여름인데 더위 조심하세요.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.